먼저 달라연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추세선과 저항선을 먼저 뚫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못하면 밑으로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첫번째 타겟 111.3레벨까지 그 다음에 저희가 마킹해두었던 메이저 서포트존인 110.8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가격은 갇혀있는 상태이며 밑으로 내려가 저희의 타겟 두번째 타겟까지 내려간 상태를 보이며 한줄을 끝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두번째 타겟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으로 한 줄을 마무리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계속 될까요? 일단은 가격은 갇혀 있는 상태고 밑으로 내려가려면 일단은 110.8레벨을 뚫으며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리고 저희가 그어놓았던 상승추세선까지 뚫어줘야 가격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야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한다면 여기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저희의 저번주에 중요 레벨이었던 111.750레벨을 브레이크하며 위로 올라갔을 때 상승추세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달러엔의 모습입니다 유로달러 같은 경우에도 저희의 시나리오를 따라 가격의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통해 1.13레벨까지 내려온 모습을 먼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듯 하였으나 계속해서 반등이 일어났죠. 어디서 저희가 만들어놓았던 좋은 레벨을 존중하며 계속해서 반등을 일어내다가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를 따라 쭉 내려와 어디까지 가격이 채널 끝자락까지 채널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으로 추세선을 따라 쭉 그어다 보면은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다 보면은 채널이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채널을 존중을 하고 다시 한번 풀백을 하면서 어디까지? 이 중간 레벨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 채널이 일단 데일리 차트에서 볼게요. 데일리 차트에서 보시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왔고요. 완벽하게 지지선을 부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저항선, 전 저점에 저항선 레벨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려면 진행이 되려면 일단 4시간에서 보여드릴게요. 진행이 되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락 캔들을 만들어야지만 하락 캔들을 만들어야지만 하락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 추세선을 부수고 채널을 부수고 더 내려갈 수 있는 움직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데일리 차트와 위클리 차트에서는 심한 반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전 저점의 저점. 이 레벨 구간이죠. 1.13레벨까지 반등을 하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배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거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여도 일단은 여기에 저항선이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레벨 1.126 이 레벨의 저항선 조심해서 거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면 저희의 두 가지의 타겟은 첫번째 1.126 두번째 1.13이 되겠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캔들스틱 보시고 거래하시되 일단은 전 저점이었던 1.117레벨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레벨이 1.11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거래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연입니다. 저번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127.1 레벨. 이 레벨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가격이 추세선을 뚫고 지지선을 브레이크리 테스트 한다면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저의 희 시나리오가 있었고요 반대로 여기서 한번더 뚫지 못한다면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저희 타겟이었던 126.1레벨 이 저항선 레벨에서 가격이 멈춰 있다가 뉴스와 함께 밑으로 내려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레벨까지 도착을 하면서 가격이, 가격이 지지선을 존중 그 다음에 마무리를 124.8레벨 저희가 저번주에 그리고 저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그 좋은 레벨 구간까지 올라오며 한주를 마무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주 시나리오 이번에 오는 한주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 그러면 이번주 시나리오는 당연히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125레벨을 존중 후이 레벨을 뚫으러 내려가겠죠. 다음 레벨까지 이런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겠죠. 위로 이런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데일리 차트에서 다시 보시면 가격이 124레벨을 존중을 하며 지금은 꼬리가 밑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서 현재 가격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캔들이 형성이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데일리 세트에서 이런식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가격이 이제 더이 전전 캔들이 큰 캔들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위로 더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 지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꼬리를 이런식으로 먹게 된다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움직임도 보일 수 있겠죠 그니까 러 브레이크 큰 캔들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락 추세,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가격이 위로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시 전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유로엔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